헤드라이트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겨 삼각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l e d 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 및누런 할로겐의 색온도를 변경하고자 입고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등식 바이펑션 타입으로 하나의 광원에서 셔터를 적용하여 로우 빔과 하이빔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입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칸델라 수치는 양호해 보이나 조사각은 양쪽 모두 소폭 틀어져 있네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별도 구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 바이펑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제품이며 제품 보증 2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착 가능한 차종들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장착 가능 차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참고로 운전석 쪽 공간이 매우 좁아 프론트 범퍼 및 라이트를 탈거해야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브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배선은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주고요 작동 테스트 후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무신 방지 그리고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을 맞춰줘야 합니다 조절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통상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의 경우 4만에서 6만 정도 측정되는데요 보라뷰 LED는 그보다 훨씬 앞선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향등 및 상향등 점등 시 모습입니다. 등록증에 사전 인형 스티커 부착 및 전산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 및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만약 더욱 높은 밝기와 디자인 변경 이스프라비오 바이펑션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할